죽어, 죽어! 아 스킬! 나의 스킬을 보아라! 아 죽어! 아, 나의 스킬을 맛보라! 어떠냐 나의 스킬! 아 죽어! 아, 제발 제발! 아. 가디안 스킨 써서 아 이뻐! 아 좋아! 이거지! 이게 바로 가디안이지! 어 닉네임 바꿀 수 있어요. 자 일단 아니 왜 엘리트랑 만나죠? 자 일단 먹었어요. 할줄 알면 돼, 할줄 알면 돼. 자 일단. 자, 못 먹었어, 못 먹었어. 괜찮아, 할수 있거든. 충분히 할수 있어. 자, 먹었죠. 아이, 맛있죠. 어디, <웃음> 네. 그림너 먹어. 그렇지, 그렇지. 아이고, 평타로 먹는 거 보셨습니까? 아이 좋아. 오, 잘해 라 아이고. <웃음> 네, 랭크 하고 있습니다. 아, 좋아. 아, 죽어. 아이고, 아이고, 어디가까 우리 달코끼리가 죽어. <웃음> 아까랑 다르죠. 자, 일단 일단 오랩을 찍어야 돼. 오랩을 찍어야 돼요. 5랩을 찍어야 돼요. 얍, 맛있죠? 오, 영동, 영동. 아이고 죽어라 이쪽이지롱. 영동, 영동. 아이 맛있죠? 어디가니? 아이고 라이트스스 아란토스의 파워를 불려 보아라. <웃음> 아 좋아. 이게 바로 이영동 가디안 원조다. 죽어라 이 자식아. <웃음> 아 문퍼스 집도록 하겠습니다. 어, 영동, 영동, 영동. 아 어디 가니 달코끼 니 내려옵니다 이쪽 이쪽 자 빠질게요 빠질게요 빠져야 돼요 무리하지 마요 셋 때리고 영통 영통 영통 <웃음> 어디 가세요 영통 어디 가시냐구요 <웃음> 아 됐다 됐다 이거지 아 가디안 잘하지롱 이게 바로 나의 음마음마한 영통 가디안입니다 이럴 수가 이쪽 가려고 자 맞았습니다 영통 영통 영통 아이고 죽어 이쪽 아, 이쪽 거기 꽝야 아 됐어 대박이야 아 역시 나는 이런 게 좋아 난 멀리서 나만 때리고 적은 뚜까맞기만 하는 이런 포켓몬이 좋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 죽으세요 아 죽으시고요 아, 아, 아이고 오쭤보죠 우주무적 강 영동 영동 영동 피해주고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기다려요 기다려요. 아주정. 어이구 안 되지 안 되지 나의 가지않 되게는 안 되지. 영동 영동 영동 그 시구 <웃음> 어디 가나요? Holy Jesus, what is that? What the 야, 뭐해? 야, 뭐하냐고! 우리 팀이 잘해줘! 좋아! 바다 치는 게 중요해요! 자, 좋은! 하나, 둘, 셋! 잠깐만! 아니, 궁이 나한테 들어온다고, 이렇게? 자, 대어대어 피해, 피해! 아, 근 어? 네, 나한테 들어오면 안 되는데! 잠깐, 좋아! <웃음> 이겼다! <웃음> 한칸로 평타만? 한 칸이 한칸도 평타만 갈게요! 네, 대신 정글 주세요! 자! 한타리아스하고 궁극기만 사용 가능해요 자 스킬은 못쓰죠 그죠? 자한타리아스 아이템 빼요? 자 그래 노템 같은 아이템 가자 자저저 저, 저, 노템이죠? 아네아나 이길걸? 아나 이겨 필요없어 아 갑니다 아네 이렇게 해서 궁극기만 쓰고 아 갑니다 아 네네 아자자 자, 아, 들어오셨죠? 아네 갈게요 시, 시력이 마이너스 5,680이라서 아무것도 안 보여갖고 헛방 어, 때리는 <웃음> 신봉사 한카리아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자 가보자. 자 스킬은 의미 없으니까. 자왜 오른쪽 손가락은 A 와 X만 누르면 되니까. 자 이거를 할수 있을까요? 어,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아이판안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줬다니까. 아니, 나 이런 경우는 또 처음 보네? 아니, 왜안 때려? <웃음> 제발 좀 때려주라! 자, 일단은 저의 전략을 말씀드릴게요. 이거 성장만 합니다. 에이, 무시하고 나 성장만 해요. 야 이게 이길 수 있을까, 이게? 이겨도 대박이다, 이건. 자, 아니, 잠깐만! 아니, 그걸 드시면 어떡해요, 아니! 안 돼, 이거 먹으면 안 돼! <웃음> 이거 먹으면 안 돼. 그냥 죄송합니다, 일단 성장할게요. 어쩔 수 없어, 이거는 성장할게요. 근데 뭐지? 왜이기지자 빨리 궁극기 배워. 빨리 궁극기 배워야 돼. 빨리 스킬을 공개를 했는데 싸울 수가 없잖아요. <웃음> 자, 자 스킬 배웠다. 와 스킬 배웠어요. <웃음> 와첫 스킬 배웠어. 어떡해. 어, 죽어 죽어 죽어 죽어 죽어. 아 스킬 나의 스킬을 보라아 죽어 아, 나의 스킬을 맛보라 나 스킬 있거든요? 스킬 있거든요! 스킬 있거든요! 스킬 있거든요! 아! 죽어! 아 됐어! 나 캐리했어! 아.. 힘들어. 와.. 이거를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이긴다고? 스킬 저한 번도 안 썼거든요? 시청자분들이 더 고통스러워하시는데? 제가 이렇게 장난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실력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심씨입니다 장십씨.. 어 죽어. 어? 죽어? 불닭은? 어 죽어! 죽으세요! <웃음> 아 됐다! 아네 맞습니다 지금 궁극기 빼고 다 봉인다겠습니다 아 죽어 죽어 죽어라 제발 제발 제발 안 돼요 안돼안된다고요안돼나 아, 죽으면 안돼나 죽으면 안 돼! 죽어! 죽어! <웃음> 아 됐다! 됐어, 내가 잘하는 거야, 내가 잘하는 거야. 나 이제 나 이제 평타 사게. 좋아, 죽여, 죽어, 죽어, 제발, 제발, 제발, 스킬 쓰고 싶어요, 스킬 쓰고. 돌격! 돌격! 제발 넣어주세요! 아 스킬 쓰고 싶어! 넣어주세요 제발! 이 고통을 끝내주세요! 아, 아, 아 됐다!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아 이겼다! 아 이겼다! 이겼으면 됐어! 몰라 이겼어! 아 썸마게임! 아 신봉사 빌드 이겼다! 아, 한번 나 잘했을걸요? 나딜 많이 넣었.. 나딜 많이 넣었는데? 나딜 2위인데? 저 딜량 2위인데요? 나 잘했는데요? 음... 이상하다? 나평타싸게였는데 이상하다? 아 너무 재밌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자, 자 아니, 아니 나 이거 나 방송할 때보다 더 떨려 자 가자 3 2 1 심지 여러분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이제 드릴 거예요 앞으로 이제 여러분께 이렇게 뭔가 채팅박스도 이렇게 만들 거고 뭔가 좀 저희 베코롱 채널에 세계관을 좀 구성해 나가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좀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이제 채널 만들지도 1년도 됐고 달로에 땔감을 쓰려야 아니 뭔 소리입니까 도대체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일단은 귀엽잖아 네. 알겠심니 <웃음> 여러분들 타면 나도 타뭔 소리야 오케이, 심지. 뭔가 심지 여러분의 그 말투가 결정된 것 같은데? 맘에 들었어, 심지 <웃음> 뭐야, 이거 봐. 좋아하잖아. 알아, 심지.